내가 남자 키 171을 볼 때는 어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여자 키 171을 보잖아 뭔가 왠지 모르게 누가 나 누르고 있는 기분이야 그냥 이제 뭐 그분이 나를 내려다본다 이런 게 아니라 3, 4cm 차이 나면 눈높이 비슷해 그냥 뭔가 왠지 모르게 옆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중력이 더센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아니면 무슨 공기가 나 눌러야 약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 말해도 돼요. 이번에 제가 또큰 광고 를 하나 더 찍게 됐습니다. 더 찍고 왔어요. 어, 그때 광고 촬영 하고 왔다 했잖아요, 이들아.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혀 스포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티저 영상이 올라갔어요. 맛이 어때? 음. 나. 음. 와. 오마이갓 oh 빵이. 나거짓게한 거야.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이게 언제 나오죠? 놀랍도록 새로운 치킨 버거의 탄생. 바랏. 빠라빠빠빰 맥도날드 광고를 찍고 왔습니다 이 티저에는 제가 등장하진 않아요 아까 이제 중간중간 나오시는 모델분들처럼 한분한분 한분 원샷 햄버거 먹는 컷이 이제 나올 거예요 길게 나오진 않을 거야 이게 뭐 내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... 아무튼 운 좋게 또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서 조나다님 만났는데 조나다님이 다 아시나봐 그래서 어우 진짜 잘생기셨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반갑게 이제 또 인사하고 그리고 그 촬영 이후로 약한달 뒤에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한 저저번주 오킹FC에서 또 조나다님이 용병으로 와주셔서 어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이제 또 인사를 나눴다는 광주루카쿠 본인피셜 어 맞아 맞아 맞아 <웃음> 아니 막 거기 이제 오셔가지고 축구 오셔가지고 어 어디 뛰어요 뭐뭐 뭐, 어떻게 축구 어떤 거 잘해요 막 이랬더니 아 저는 뭐 루카쿠죠 루카쿠 막 이러면서 약간 포즈 잡으시면서 저는 뭐 루카쿠입니다 조나단 님 진짜 재밌으시더라 그리고 축구 잘해! 축구 잘해! 축구를 피지컬이 여러분들 카메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키한 80대시는 거 같고 오키니형보다 더커 일단 오키니형 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큰 느낌? 근데 내가 볼때한 80대 그러니까 뭐 여기 떡대가 개 지려 어 손도 존내커 어, 그렇게 안커 보이던데 몸이 두꺼워서 오히려 그래 보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몸이 진짜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놀랐지. 음. 뭐 카메라는 둥이랑 비슷보이는데 해 왜지? 아니 진짜 전혀 아니야, 전혀 아니야. 나보다 머리 하나 크고 등치 이만해. 진짜로. <웃음> 어. 분하다 님키 몇이지? 179네. 그래 그래. 오킨 형보다 좀더 컸어. 오킨 형이랑 거의 비슷해 보여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오킨 형 실드를 잠깐 치고 가자면 여러분들이 아무튼 오킨 174다. 아무튼 오킨 174다 이러는데 어, 내가 볼땐 77이에요. 오킨 형 174면 나키 147이야, 진짜로. 어, 그렇기 때문에 오킨 형은 177이 맞고 오킨 형1 7 3이잖아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오키니형 170 맞고 이제 조나단이 179 그리고 영둥이가 이제 180그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조나단이 177이네 아니 병민이 형 낮추려고 왜 다른 사람 키다 낮추냐고 그냥 평균 키다 낮춰버린다고 <웃음> 병민이 형이 174면 영둥이 147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꾸평은못 건드리잖아 정훈이 형 키가 177.8? 그 정도 된단 말이야 정훈이 형이랑 오키니 형이랑 키 거의 똑같아 보면은 어, 거의 똑같아 이게 뭐.. 정훈이형도 174라 할거야? 못하지? 제9형도 174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제 앞에서 키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또 그때 또 요기요 광고설 풀면서 아 다음에 또 광고 찍으면은 또 재밌는 썰 많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이런 이야기 풀면 또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아디다스 광고랑 맥도날드 광고 또 잘하면은 요번 주 토요일에 광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, 그것도 좋을 수도 먼저 키얘기 꺼내시지 않았나요? 아, 그게 이제 조나단 님 실물을 설명드리는 것 뿐이었지. 어 누가 또 갑자기 거기서 조나단 그 카메라로 보면 영둥이랑 비슷해 보이는데, 이 말이 이제 시초였어요. 그 말을 했으면 안 됩니다. <웃음> 영둥씨 제 발에서 3cm 떼드릴까요? 그 나는 이제 3cm는... 아, 3cm도 존나 감사하죠. 진짜로 167에서 170 된다? 나는 이제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한게 내가 키가 이제 그냥 애매하게 한, 애매하게 그냥 적당했다? 그러면 요런 느낌이 안날수 수 있어 차라리 지금 내 키가 150대인 거를 어, 이러면 진짜 150대인 거잖아 차라리 내 키가 160대인 거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아 감사하진 않아요 키 작은 걸 감사하진 않는데 내 캐릭터와 뭔가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요런 어, 비율을 주셔서 감사 아... 그냥 존나 자기 합리화 아니야 이거?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음, 응. 감사합니다 아클 거면 아이 컸어야지 클 거면 아예, 아, 아예 한184 174? 이렇게 또 이게 적당히 컸적당 했으면 모르겠다 114도 존나 부럽네 174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 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키 존나 큰 거니까 자부하면서 사시고요 음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본인이 167 아래다 뭐 167이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살아가는 데 문제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치만 뭐 여자를 만나는데 문제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치만 뭐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문제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치만 뭐 행복한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어,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에 있어서는 키와 전혀 연관이 없다.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진짜로 진짜로 행복하면 됐어 얘들아. 행복하고 건강하면 됐어.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는데 뭐키 작은 사람이 어.. 전체적으로 수명이 좀 길다? 이런 말이 있는데 어.. 수명 짧더라도 키 170.. 184인게 좋긴하겠지만 아무튼 오래 사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거 내가 남자 키 171을 볼때는 어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럴수있어 근데 내가 여자 키 171을 보잖아? 뭔가 왠지 모르게 누가 나 누르고 있는 기분이야 그냥 이제 뭐 그분이 나를 내려다본다 이런게 아니라 3,4cm 차이나면 눈높이 비슷해 그냥 뭔가 왠지 모르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중력이 더센 느낌이라야 되나? 아니면 무슨 공기가 나 눌러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또 남녀 차이가 또 확실히 있기는 해 내가 남자 171을 볼때 여자 171을 볼때 느낌이 다르긴 해 당장 유진님주준님만 봐도 거의 똑같잖아 어 누나들 키 거의 나랑 똑 나보다 크나? 나랑 똑같구나 그럴 듯? 내가 이제 리플에서 막내 역할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조그만한 역할이지만 누나들이 진짜 큰 편이에요 여러분들 유진 누나 주준 누나 나 공연 때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커요 크다기보단 길쭉한 느낌이에요 누나들은 확실히 어 길어 비율도 유진 누나 얼굴 진짜 내 반만한 거 알지? 유진누나 얼굴 요, 요만해 솔직히 진짜 과장 좀더 붙으면 요만함 유진누나 유진누나 얼굴 요만해가지고 비율 진짜 한 12등신? 아 연주누나도 키 진짜 크지 연주누나는 키가 아예 큰게 보이잖아 그냥 연주누나는 영상에서도 키가 큰게 보이는데 유진누나 주준누나는 이제 나랑 같이 있으면은 누나들이 큰게 아니라 내가 작은 것처럼 보여 근데 연주누나는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기도 하고 실제로 키가 엄청 크니까 수치적으로도 아우라가 있지 그 느낌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 유진님 얼굴 그냥 참치캔으로가려질것 같은? 아, 진짜로 참치킨 중에서도 그미니참치캔있잖아요 나는 이제, 군대 가면은 키 큰다는 얘기 듣고 군대 미루고 있다니까? d e Biro, k i k 나는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어 군대 가면 키클 거야 d i k